녹음 다 되고 있어요? <웃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만져봐. 오늘 할내용두 가지야.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유리식불이 어, 시국이 시불이랑 이걸 내리고서 수업하고 있으면, 전광훈 치료를 받을 것 같아서 내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달력이 떨어져서 내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책상 앞에도 그래서 칸막이를 해놨고 어? 혹시나 제침 파편이 피부에 닿으면 그냥 로얄젤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좀잘 비비세요 화장품 대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유리식과 유리 함수인데 녹화를 양쪽으로 진행을 할 거야 위에 캔도키고 이것도 켜서 한번 해보자고 편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할때 여기다 내가 보드마콜을 쓸 때는 이화면으로 나갔다가 뭐 왔다갔다 하게끔 한번 해보자고 일단은 유리식이거든?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가 애초에 숫자의 세계를 먼저 만났어 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우리가 배우는 건 새로운 걸 배웠지 그 전에 있던 걸 무너뜨리고 뭔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상에 뭔가 이렇게 에은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세계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처음에 아빠가 뽀뽀 두번 했어 엄마가 뽀뽀 세번 했어 있는 수몇번 맞았어? <웃음> 네. 다섯 번이 더하기 3 자연수의 세계를 얘 플러스를 붙여서 양에 정수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불러? 음. 음의 정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간격이 뭐가 하나 필요하니까 누군가 누구야? 0 네. 얘를 붙고서 뭐라고 불러? 정수. 그러면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묶어서 분수표현이 되는 수, 유리수. 그럼 분수표현이니까 그냥 분수라고 해보자고. 그럼 분수표현이 되지 않는 수 뭐야? 무리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실제 존재하면서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배운 걸 생각을 해보면 얘를 배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고 여기까지 배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했고 유리수 배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그거 했다는 말이야. 그치? 그럼 집합도 마찬가지지. 합집합도 뭔가 이런 것처럼 더하기의 개념처럼 설명하고 싶으니까 합집합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다른 연산이지만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자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완성된 숫자의 세계를 본따서 식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무슨 뭐, 뭐의 세계? 시. 식 그러면 실식은 좀 이상하니까 그냥 식의 세계야 그럼 틀로나 아니겠지 분수 표현이 되는 유리, 유리? 식, 여기는? 물이? 식, 이겠지? 그럼 그 다음 세계를 만들 건데, 그 다음 세계는? 정? 시, 시, 식, 분? 시, 시. 식, 양? 시. 식, 음식. 장난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야, 여기서. 정수의 파트에 있던 식을? 다항식. 분수파트에 있던 분식파트에 있던 식을 분수식.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야 고등에서? 다음식. 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했잖아. 그럼 분수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하겠지. 근데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갖고 온다 그랬지. 분수식이야. 분모가 다르면 뭐 하면 돼? 통분. 통분. 곱해서 뭔가 얘기할거 있으면 약분. 또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게 다야. 그럼 구분을 해볼게. 유리식이란 fx분의 gx꼴로 되어있는 식인데 이때 fx가 숫자면 다항식 즉 분모에 문자가 없고 숫자만 있으면 다항식. 분모가 없어도 다항식 즉 fx가 x에 대한 식이면 gx의 여부에 상관없이 분수식즉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수식 무리식은 루트 fx야. 근호 안에 x 가 있으면 무리식이야 이건 다음 단어는 배울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유리식이야 분수 형태로 나타나지는데 제가 얘기했죠 유리식 안에 는 다항식과 분수식이 있어 일로와 볼게 이거 죄다 유리식인데 얘는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무슨 식? 분수식 분모에 문자가 있으니까 무슨 식? 분수식 분모에 문자가 없으니까 뭐? 다항식 다항식에만 있는 다항식 고유의 영역이 뭐냐? 차수야 그래서 X분의 1은 차수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식이기 때문에? 분수식이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휘쭉휘쭉 왜그래? 네? 신장고 오늘 대박이었다며 계약식도 안하고 1교시에 뭐 창치하고 2교식도 바로 수업 진행했다는데 아니야? 4시 10분까지 뭐 아까 2학년 선배 왔다고 는데 큰. 정만 전개가 제일 클것 같은데 여학생 중에서는 179야 근데 얘가 갑자기 수업 중에 3시 한 10분쯤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근데 잠깐만 담임 선생님 전화받, 전화만 받아 그래, 선생님 저 지금 온라인 클래스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왜 4시 10분까지 뭐안 내면 결석 처리 안돼요 빨리 해 그거 하고서 이제 수업해 그거. 자 오케이 부모한테 똑같은소 고평태 안돼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로 나눴지안돼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 0이 아닌 수로만 해야 되는 거지 분모는 0이 되면 안돼 분명히 오케이?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실 대로 하나 1번은 뭐하래? 통분하고 2번은 약분하래 통분할 거야 분모가 어때? 다 알지? 여기다 뭐 곱하면 될거 같아? 그렇지 x에 x-1에 x 플러스 x 1로 통분이 되겠지 여기엔 뭘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그렇지 그럼 제곱 되겠지 여기는 뭘더 곱해 줘야돼 x. 이렇게 아, 되겠지 둘을 뭐해 통분한거니까 왼쪽 거는 여기에 x 플러스 1 붙어 있고요 여기에 x 마이너스 1 붙어 있겠죠 통분하거 나서 바로 약분하시면 큰일 나요 이런 게 되는 거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니요. 4분의 1 하라 그랬더니 통분을 해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3어 선생님이 약분하라고 그랬는데선생님 다시 통분해야 되네요 뭐 하는 거지 밑에 건 약분해야 되지 x의 x-1 얘는 x-1 곱하기 x-2 약분 대고하면 x-2분의 뭐야? x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보자. 이두 식은 식으로쓴 완벽히 같은 거 맞지? 그치 완벽히 같은 거 맞아? 근데 함수로서 따져보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x는 1이 아니고 동시에 x는 2가 아니어야 되는 정의역을 가죠 얘는 둘은 정의역이 다르지 함수로선 달라 하지만 식으로선 어때? 같아 이런 게 앞으로 몇번 나올까요? 식으로선 완벽히 같지만 함수로선 좀 다르죠 지금 희주가 함수로서 뭐가 다르다는 거지? 제가 <목소리> 봤어요 갑자기 왜 함수가 나오지? 너? 자 분모가 같으면 그냥 계산하면 되죠 통분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교 5학년 끝냈어야 돼 왜 통분을 해야되지 이런거 분모가 잘하면 통분하면 되죠 네그 분모끼리 곱셈할때 분자끼리 곱하고 네. 나눠셈 분수에 나눠셈 역수지 맞아? 네. 자 다음 번분수라는게 처음 나와 무슨 분수? 번분수. 번분수란 분수분의 분수 분모 분자 사기에 어딘가에 분수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분의 4분의 1이야 그러면 얘 분의 얘잖아 어쨌든, 그럼 얘는 뭐라 쓸수 있는데 4분의 1나누기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4분의 1 곱하기 2분의 2인 거지 1분의 2이렇게 곱하니까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하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 4분의 2 약분하면 얼마 음. 근데 이렇게 안구하고 이렇게 도 해도, 해도 돼 분모 분자에 대한 4를 곱하게 그래야 되잖아 어, 여기 4 곱하고 여기도 4 곱하면 부모 얼마? 음. 분자 얼마? 음. 어떻게 어떻게 구마 음. 부모가 똑같아틀다음기 때문에. 래러모가똑같아 l 틀려요? x 르죠다르2부모기 다르기 x 문에 u 해2 돼요? 그러면 x, x, 음. x, x 마이너스 2x 하기 음. 2x 플러스 s 2x plus 2x 기 x 플러스 여 2x 마이너스 2x 하면 u s e x 약분되는2 확인했더니 약분 안 되네요. 음. 다 x 거 얘는 x 플러스 X 1이야. 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이야. 둘이 통분하면 뭘 곱해 줘야 돼요? X 플러스 1. 여기도 X 플러스 1 맞죠? 여기뭘 곱해 줘야 돼? 왜 말을 못하지? 지금 얘하고 얘의 최소공배수가 얘가 된거지 얼마나 행복해? 원래 여기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개념이 있어 근데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 기억해라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고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다 <웃음> 6과 4의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둘의 최소공배수가 10이니까 그냥 10의 배수겠지 그 얘기야 핫도그. 그럼 이거 분모통분 됐죠?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아, x 플러스 2 알어 내가 이렇게이엽지 얘가 3x 제곱 <웃음> 3x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뺀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4x 분자가 2x로 묶으면 x 플러스 2지 약분이네요 정리해 주시면 분모 얼마?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얼마? 2x 어렵나? 다음 짝 다음은 계산하래요 어? 통분해야 돼? 약분해야 돼? 곱하기잖아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원하나 그래서 x분의 X 1 이거는 곱하기로바뀌면서분 차에 A 2랑 A 2가 남고요. 분모에는 A 1과 a 4가 남겠죠. 약분 되고 약분 되어서 분모에 뭐나마 a 1분자 t a 2가 남겠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자들은 다르게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 t to 리을을 얻는 게 아니라 뭐 j 인수 t 대랑 d I'm g o 빨리빨리 o 야야 다음 장자 자, 얘는 중요 체크다 언제까지 수능 끝날 때까지 얘가 언제 한번더 나오냐 수열의 합에서 빛을 보일 거야 수결이학교 언제 나오냐고? 제가 하고 있는 수결 끝날 때, 수학이 끝날 때쯤 어 이거는 내가 얘기를 몇번 해줬을 거야 내가 지금 쓸 문제가 있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계산해 보세요 얘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어. 경시급에서는, 경시로는 초오경시 수준이며, 학교 내신으로는 중1에 내도 무방한 문제입니다. 유지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되죠. 통분이라는 걸 아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이렇게 문제가 성립되지 않고요. 위에 보기를 줘요.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7 곱하기 8분의 1은 7분의 1 빼기 8분의 1일 때, 다음 아래 계산을 하십시오가 나와요.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 없는 얘기지. 자, 이 상태로는 못 풀어. 근데, 한 초,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실제로 한남중학교에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왔어. 그래도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저다 통분해서 풀었습니다 내가 뭐라 그럴게 참... 어, 잘했다 지 얘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방법이 없었던 거야 분명히 나는 해주긴 해줬었는데 그래도 맞았어 잘했지 뭐. 자 부분분수라는 걸 먼저 알고 들어가자고 부분분수라는 건 분모가 고배 형태일 때야 분모가 뭐의 형태 어, 여기 C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C로 바꿔놓으시는 게 나아요. 양변에 C가 곱해져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부모가 고백 형태일 때그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얘가 이렇게 쓸수 있다야.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 근데 쓸수 있다는 게 수학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 그걸안 바꾸면 X 된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보면 반듯이 바꿔야만 한다야. 그걸 너희한테 a 블로가르놓고 실제로는 머스트야. 안 하면 뒤지는 거야. 무조건 바꾸세요. 안 그러면 계산이 참 역같아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통분이 되고요. 그다음 2 2거든 60으로 통골 할 거야. 그다음은 3 2거든 그다음 42도 나오거든. 56도 나올 거고. 언제만 되겠지. 근데 난 되길 빨리. 이거 에서부터99 곱하기 100분의 1도 난할수 있어. 100분의 99. 뭔가 아.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자 기억하는 거 먼저 할게요 왜인지 조금 더 얘기하고 분모 고배 형태지 고배 형태고 분모가 하여튼 고배 형태면 부분 분수를 의심해라 무슨 분수? 분모가 고배 형태면 분모가, 분모가 고배 형태면 부분 분수를 의심해라 반드시 의심해라 왜 분모를 고배 형태로 줬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자 그럼 외우는 거야 뒤에 게 커야 돼 뒤에 숫자가 더 커야 돼 그게 편해 앞에 숫자 뒤에 숫자야 지금 차지 차차 분의 분자지 여차 분의 분자 써놔야지 차 분의 분자 뭐분의차 분의 분자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앞 분의 1 빼기 뭐야 d 분의 1이지 그래서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얘 뭐야 차가 얼마야? 1. 1분의 분자 1이잖아 안 써도 되지 앞 분의 1 빼기 뒤분의 1이지 얘가 음. 그럼 얘는 뭐겠어 차가 1이니까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이지 또 차가 1이니까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이지 그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 그렇지? 요걸 보고 풀 수도 있는 거야. 반뚜이 어? 예분의 1더 빼기 예분의 1 하면 다 얘가 나오네? 실제 계산해봐.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맞잖아. 그럼 이렇게 계속 더해지겠지? 어디까지? 9분의 1 빼기 10분의 2. 그럼 가운데 있는 얘네들이 더해져서 뭐가 돼? 0. 0. 0. 0. 여기도 0 돼서 끝나겠지? 그럼 시계 뭐나아 1. 빼기 10분의 1. 정답은 얼마야? 10분의 9야. 오케이? 얘가 답이 적게 된다는 게 아니라 부분분수 형태로 끼는 문제들은 중간에 이렇게 소거가 일어나자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해 볼게 얘가 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얘기 때문이야 통분해 봐 AB 분해 B만이, B만이 약분되잖아 음. AB 분해 C잖아 얘가 AB 분해 C니까 얘도 AB 분해 C인 거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는거그 밑에 거 볼게 둘의 차가 얼마야? 1. 1 분의 분자 가로 열고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 맞죠? 차가 얼마? 둘의 차이가 얼마나 요1 분의 분자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 그래서 이거 차가 얼마? 2 2분의 분자 가로 열고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다음 장 다음. 다음 분수식을 간단히 하라. 분모가 다르네 뭐 해야 돼? <목소리> 통분 그럼 통분해봐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생겨 분모가 x에 x 플러스 1이고 분의 1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분의 1 되겠네 맞아?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앞에 거를 뭘로 봐 분모가 곱의 형태 부분분수 차분의 분자 1분의 1, 가로열과 앞분의 1, 빼기 2분의 1, 뒤에 빼기 x분의 1. 어머나 없어지고 얘만 남네요. 결과가 어때? 똑같지. 이거 그냥 통분해서 다 더해도 이단 나오겠지. 그렇지 그냥 한 거야. 이건 얘도 보자. 통분해도 되지. 근데 얘가 뭐야? 분모가 고배 형태잖아. 차가 얼만데? 차. 얼만큼 차이가 나냐고 뭐 알아들어? 그럼 1분의 1,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 얘도 1이니까 앞분의 1, 빼기 뒤분의 1 맞잖아 둘이 뭐 했대? 더 했대 없어지잖아 그 남는 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겠지 통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그 거야 여기쯤 언제 있어? 아니요 연필을 안잡고 팔짱만 끼고 계셔서 다음 넘기면 비례식인데 어, 굳이 안해도 괜찮은데 그냥 해볼게 간단히 큰 의미 없어서 그냥 말해게 우리 전암과 후항이 똑같은 소리 보면 상관없죠 네. 뒤에 넘기시면 뭐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의미 없어서 이 문제를 바로 볼게요 이거 요한 체크는 아니고요 이거면 내항의 국과 외항의 국이 같아서 2y는 뭐야? 3x 뭐 집어넣기가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게 좋냐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 x를 뭐 2k y는 뭐 3k 하고 넣으세요 다음 장 비례식의 성질 여기 파트는 미안한데 써놔 학교쌤이 하면 지는 반드시 하다 안하면 큰일난다 저거랑 틀려 코슈랑 틀려 코시슈바르 부투치등식은 안해도 그만이야 학교쌤이 하더라도 안해도 그만이야 근데 이건 학교쌤이 하면 무조건 해야돼왜 무조건 나오는데 학교쌤이 했다는거는 코슈는 학교 선생님이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해준 것 뿐이고 안 내는 거지 근데 이거 교과서에 지금 사라졌거든 근데 해준다는 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도 그때 가서 할게요 리입니다여기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칭 연산 뭔뭐 똑같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 분의 x 플러스 2야 분 돼? x 2분의 1만 남겠지? 얘는 X의 X 플러스 2.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X-1 자 통분해봐. 얼른 통분돼야 돼. 힘들어? 응. 왜 말을 못해. 나는 통분을 할줄 안다. 이 통분은 내 통분이다. 왜 말을 못이드을라만 그래. <웃음> 알아? 아 그, 그 부분만, 영상 클릭으로. <놀린> 러닝으이었서 <러민우에 웃음> 이게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박신양이랑 김정은이 나온 드라마인데, 여기에 이, 이동건이 나왔구나, 이동건이 아니라. 이동건이 나왔지. 여기서의 명대사가 이거지.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남자가 <웃음> 그건 알아? 불새라는 드라마에서, 그, 에릭이 한 대사. 오글거리의 대명사.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웃음> <웃음> 이게 90년대 감성이야! 쓰이 명예! 그, 야, 90년대면 나도 20대야! <웃음> <웃음> 내가 98년도에 20, 20살이었으니까 90년대 감성이면 나도 10대 2 0대너희나이대란 말이야. 나에게도 9 0 무슨 너 태어나자마자 120도 태어나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그럼 동 됐잖아. 그치? 여기 먹어 펴줘야 돼. X 여기는? X. X. 그럼 여기서 2x-2고 여기는 x니까 계산하면 x-2잖아. 약분 안 되지? 네. 끝. 얘가 x-2, x-2. 여기는 x-3, x-1. 약분, 약분 남는 건 x-2 곱하기 x-3분의 네. 얼마? 1. 뒤집어졌지. x-2분의 x-1을 곱할 건데 얘가 x-1 곱하기 x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뭐야?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맞지? 곱셈 공식 빨리 돼야 돼. 약분 약분 남는 건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얘 인수분해 하려고 지가야 못떼지만 어차피 안 돼. 됐죠? 따란땅땅땅 계속 너희가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다음뭐 나오고 어세뭐분분무나하고계오 이거 유형 한 3개 되나요? 네네 네, 3개 교과서 보면 맨달 나오는 문제예요 통분이에요 예, 아니 통분 되잖아요 이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로 통분하면 a에는 x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될 거고 b에는 x 플러스 2를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분모가 똑같으니까 먹기만 똑같으면 돼. 분자끼리만 똑같으면 되지. 그러니까 a의 x 마이너3 가루랐고 플러스 b의 x 플러스 2는 뭐가 되면 돼? 이거지. 그럼 너희는 일단은 깨끗하니까 또다 잊었을 거니까 전개부터 하겠죠. a 플러스 b의 x 3 a 플러스 2b는 x 플러스 12니까. A 플러스 B는 뭐가 돼야 돼? 1들 맞지? 3A 플러스 2B는 뭐가 돼야 돼? 12. 열립하겠죠? 맨 위식에 2를 못할 거예요. 2A 플러스 2B는? 2. 그대 빼겠죠? 마이너스 5A는? 10. 그래서 A는 얼마? 집어넣으면 B는? 3. 등이. 내가 왜 이렇게 또 무시천시 관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 무시천시 관시한 건 아니고요. 숫 너무 대단하아요 X에 3 늦게 B는 15 1는3 X에 마이너스 2 늦게 마이너스 이거는 10. A는 얼마? 무조건 수치대입법이 1등이다가 아니라 정리가 돼있잖아 이런 경우는 수치대입법이더 빠르다는 게 체감이 돼야 돼그야 인간 같씀은 뭐라고 했겠어자이수치대입법으로 쓰기 훨씬 빠르겠지? 왜? 왜인지 얘기도 안 해주면서 항상 판단의 기준은로비로서줬어검은색 내려가면 틀리니 답은 음. 똑같잖아 근데 너희가 느끼라고 시간적 차가 얼마나 커 너희 맨날 시험보부 나면 맨날 얘기해 선생님 두개꼭 두, 두두 하지, 하지 않아?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세 개구나 존나 어려웠어요 아네 개구나 다 망했대요 <웃음> 이네개 중에 네개만은꼭 하잖아 선생님 저 이번엔 다 망했어요 모르는 문제였어요 뭐있어 시간이 부족했어요? 안 배운 데서 나왔어요. 선택을 할수 있으면 이쪽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라고 숫자를 내맘대로 집어넣어서 풀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큰일 니0 집어넣어도 이 식이 나와요. 마이너스 3행이 플러스 2 b 는 10이라는 식이 나온다고요. 그치? 0을 집어넣어도 나와. 4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와 이거 비슷한 식이 나올 거야 또4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하여튼 뭐 하여튼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왜안 집어넣었을까 왜 3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더 편할까 3을 집어넣으면 아이가 사라져주잖아 우리 연립방정식 할때 목적이 뭐였어 모르는 게두 개면 동시에 먹고 하니까 하나를 없는 셈치는 거잖아 없애는 거지 음소거하잖아 엄마 가 나한테 막 저... 아니 엄마가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난 지금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해? 야 잠깐만 하고 엄마 얘기를 하던가 엄마 잠깐만 하고 통화를 마무리 짓잖아 그것처럼 하나가 없는데도 편하거든 오케이? 네. 다음 노렸어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막 처음보는 건데 큰일 나 이거 아직 써놨어 풍기사도 안줬어 그럼 위에 거 보자고요 위에 거 보세요 차가 얼마야? 2 2분의 1 차가 얼마야? 2. 2분의 1 차가 얼마야? 2. 하나씩 물론 해도 되지만 어차피 차가 다2 가는 게한눈에 보이잖아 그럼 음. 전부 2분의 1로 묶이겠지? 그럼 2분의 1로 묶인 상태에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런 식이라나게니 없어지지 네. 없어지고 원활한 분위기 결국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 분의 1에 앞에 뭐가 곱해져? 이 2분의 2 이분의 2분의자 이분의 x 이분의 이잖아 네. 이분의 2이 x 의 이분의 이분의 2이분나2 이분의 2 이분의 2 이분의 2이드의2 이분의 2이드의2이분이드의2 이분의 이분의 수학선생님이 맨날 어려운 것만 가르쳐줘. 아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더 쉽게. 위험세이 끝났습니다. 시간, 하나당, 계산해보실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총 10분을 드릴 테니까, 저 시계로 8시 12분까지. 오케이? 정리해주시고요. 다 정리가 되면, 확인유제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아, 더워. 냉이를 네, 네, 좀 네. 먼저 좀들어줬으면좋겠네 네. 이거 다 어, 떼야 오. 되겠다. 너무 어둡지, 저이 이거 다 떼야 되겠다. 일부러 빛을 죽여놓으면 되지. 더 이거 화내질 텐데. 떼볼까? 잇차. <놀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떼고 하는데. 무슨 그런 게 없어 손안될거같은데 우리가 올라거같 맞아. 요 나도 어 진짜 안될거 같은데요? 힘들어 어다 있다 음. 이 정도만 떼 봅시다 자. 유리함수야 무슨 함수? 유리함수 함수의 세계도 식의 세계처럼 붙든 거예요 즉 함수도 유리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안에 다함함수, 분수함수 이렇게 나릴 거예요 다음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정리해보면 1차 함수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 직선. 직선. 어떤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직선. 직선? 기울어진 직선이었어. 직선. 2차 함수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어? 포물선. 어, 그렇지. 포물선의 그림이 그려졌지. 근데 우리 이두 가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함수가 있어. 반비례 함수. 아... Y는 x 분의 A, 이거. 기억나?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플러스 1사분면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그림 기억나십니까? 음. 이때 저랑 같이 했던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여기 저하고 중학교 이런 을 보낸 친구가 없어요. <웃음> 원점의 대칭인 직각 쌍곡선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떻게 알겠냐? 원지직 원대 쌍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근데 원점의 대칭이 직각 쌍곡선이야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이 모습도 뭐야? 유리함수거든? 우리는 유리함수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중에 다항함수를 제외한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 이차함수 배웠던 것처럼 내가 형태를 잡아주면 기억할 수 있겠지 형태를 잡아줄게 <웃음> Y는 X분의 K야 오케이 네자 X축 Y축인데 K가 0보다 크면 요렇게야 여기도 요렇게인데 이 각각의 축에 닿지 않아 점점 가까워지는데 닿지 않아 뭐라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닿지 않아 점점 근처에만 가는 선 점근선이 존재해 무슨 선? 점근선 어, 점근선 생각해봐봐 이거 무슨 축이야 X축이지 X축은 모든 Y값이 0이야 이건 X값이 0이지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Y는 똑같은데 K가 0보다 작으면 K가 0보다 작으면 이쪽에 생긴다고 요 이렇게 오케이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K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냐 이렇게냐를 알수 있겠지. 그 다음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자 그럼 생각해봐봐. K값이 같다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는 똑같다는 얘기지. 평행 이동하면 겹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정말 정말 중요하다 최고 중요한 녀석인데 대칭성 Y는 X Y는 마이너스 X Y는 X로 접어도 대칭입니다 y는 마이너스 x로 적어도 대칭이죠. 그 둘이 만나는 0,0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y는 x에 대해 선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선대칭, 0,0 원점에 대해 선대칭이지, 점대칭이지얘도마찬가지예이 녀석에 대해 대칭, 이 녀석에 대해 대칭이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봐봐. 뭔가가 많은 것들이 한 군데에 겹쳐. 점근선이랑 대칭축이 다르죠. 그렇죠. 한 군데를 지나지다. 점근선도 저길 다 지나고 그치? 이 점근선과 이정근선이 만나는 곳이 대칭의 중심이야. 음. 대칭축도 다 어디를 지나? 응. 대칭의 중심을 지나. 그냥 기울기가 1인 게 중요한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중요한 거야. 발전형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잘 들어? 안 어려워 나와 함께 하면 얘는 X 대신 X 마이너스 P가 들어간 걸로 보이지 얘는 옮겨주면 Y 대신 Y 마이너스 Q가 들어간 걸로 보이지 즉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전분선이 따라 움직이겠지 근데 그렇게 안해 내말잘 들어 분모 0만 들어봐 X 얼마야 두개 정근선이야. 음. 분모 0만 들어. x 얼마? 영. 이 정근선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값 자체가 영될수 없지. 그러니까 저값 영인 게 정근선이야. 이게 영인 게정근선이야 y 얼마? 퓨가 정근선이야. 오케이? 그럼 k 의 값에 따라 평행 이동 여부가 나오지. 됐지? 자 유리함수는 내말잘 들어. 유리함수는 세 개만 구하면 끝나. 뭘 구해야 되냐면 세 개만 구하면 돼. 세 개. 정근선 몇 개? 정근선이 몇 개야? 두 개. 2개. 개랑 k 값 광고다. 발음 잘해야 돼. k 일 값이 아니라 k 값. 저 자꾸 되게 배고픈 마음 들어요. <웃음> 크리스마스에 자꾸 이 배우면 크리스마스는 k 값 자꾸 배워. 자 그러면 음. 세 번째.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꼴이야. 내 말을 잘 봐야 돼. 자, y는 x분의 4야. 저거 기본형이지. 그럼 정근선부터 구하자. x, 분모는 0. y도 0. 정근선이지. k값은 얼마야? 4. 4. 그러니까, 촥, 촥, 촥, 촥. 이거지? 됐어? 네. 그러면 두 번째. y는 x-3분의 4 플러스 5. x정근선. 분모 뭐 양만 들어봐 y는? 5 k 는4 그럼 얘네들은 평행이동관계네 음... x축으로 얼마만큼? 4. y축으로? 5자 이제 대칭축까지 한번 보여 보자 위에 거는 이동하게 없으니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지 네. 그리고 대칭의 중심은 얘네들 교점이야 4. 그럼 얘는 대칭의 중심은 얘네들 교점이니까 3,5로 같지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그게 여기 지나야 되잖아 비율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얘를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대칭축은 이 파란색 대칭축은 어디를 지나다 전근선에 교점을 반드시 지나다 오케이 더더욱 무서운 게 뭐냐면 네 개잖아 요점을 지나는 게두 개만 알아도 요 파란 선이랑 요것만 알아도 교점 찾으면 알아서 다 그럼 구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 X, 야, X 정분선이 3이래. 대칭 축이 Y는 X 플러스 5야. 그럼 얘네들 어디서 만나? 3,8에서 만나겠지? 네. 이게 뭐야? 정분선이 교점이야? 그럼 Y 정분선은 8이어야지. 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됐어? 그럼 요까지 알겠지? 그럼 세 번째가 이거야. Y는. X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2. 스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X 플러스 3분의, 얘 4잖아요. 네. 약분이 돼야 돼서 X 플러스 3을 가져요. 그럼 플러스 12가 된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14를 해줘야 원래 10이 되겠지. 네. 그럼 사랑해줘봐, 이렇게, 사 사랑. 얼마야? 4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순서 바서 써주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4 플러스 4 네. X 점근선은 e r Minus Y 선4 K. 값은 마이너스 14 s Sipsa. What are you going to do? x 점근선은 분모 0만 b e r X n u 이 Y 점 u 선은 Y n 4. m b 이거 중요해. K 값 구하는 거 전국에 나밖에 안 해. 진짜로 K 값 구하는 거야? 네. 얘를 분자에 대입해. X 정도선을 분자에 대입해. 아. 어... 아니안 끝났어, 그럼. 네. 분자에 대입해. 얼마야? 마이너스 응. 14. 마이너스 14. 그거를 요 앞에 있는 수로 나눠야 돼요. 지금 1이니까 나눠주신 거지, 저는. 아. 그래서 다시금 볼게. 두 번째. Y는 EX 마이너스 1분의 5x 플러스 7 원래대로 해볼게 2x 마이너스 1분에 맞지? 여기 2x 마이너스 1이 올려면 이게 되려면 2분의 5가 와야 되거든 그럼 곱해지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얘가 되려면 플러스 2분의 시댄 19뭐 해줘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19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5 여기 2분의 19 이렇게 되겠지? 근데 부모의 2분의 1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1로 와야 되잖아. 우리 모두. 원래 1이었잖아. 부모 분의 2로 남는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해보자. 이거 이거 x 점근선 뭐야? 2분의... Y점근선은? 2분의 5지. K값은 4분의 19지.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시킨 대로 가봐. 부모의 0만 들어 X점근선. 2분의... y 정근선 2분의, 2분의 5 이거 이거 이거 그대로 그거 K값 x 정근선 분단에 대입하라안 되지? 네 응.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4이니까 2분의 19지 2분의 1 9분부모에게로 나누어 5가 아니야 증명도 해줄 수 있어 나머지 정리해서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정근선과 K값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아직 안정한게 있어. 함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정의역이야. 정근선을 제외한 모든 게 정의역이야. 공물을0대면안 되지. 그럼 정의역 뭐야? X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닌 모든 실수 정근선만 제외하면 돼. 그럼 치역은? 정근선만 제외하십시오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뭐, 일로 와. 이 새끼 보자, 이 새끼. 이 새끼. 정근선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3이지. Y는 뭐야? 4잖아. 그럼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응. 치역은?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 됐어? 네끝 네. 정리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아, <웃음> 아. 아이스크림 쭉쭉 빨지면서 정리하십시오 여기 덩던 절로 갔어뭐야요아뭐이 아니 저걸 뭐라고 불러? 네. 어? 헤어뭘해만 아, 어 아, 아니, 아무거나. 헤어롤인데 왜 앞머리에 많이 가? 어 헤어롤인데. 어롤인 헤어롤인데. 헤어리 아, 헤어롤인데. 아, 헤 아, 어어어어 이거 어떡해요데어 아, 데 아, 아, 어 희야이 남자친구 다니는 영어학원에 메이가 가보려 어그래요 그건 다왜 이렇게 싸 영어학원 고있는데뭐 마땅한 데어으시면 매일 시간으로 들가세요 네. 월수, 금 밤이지? 10시. 어. 뭐? <웃음> 네? 1 0시 시간? <웃음> 1 2시 선생님, 태워가서 태워주세요. 아 그래도 너무 졸린데, 벌써? 어디인데 <웃음> 너희! 밤에 수업하면 진짜 재밌어 심하게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다 얌다였는데 <웃음> 정리하세요 중요한 게 뭐야 점근선 K값 그리고 그걸 구하면 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대칭축 대칭의 중심 대칭의 중심은 점근선의 교점이지 맞지? 응. 얘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랑 4야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3,4 이게 대칭의 중심이라고 그럼 Y는 x 랑는이 이 녀석이 얘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3에서도살해와야돼 플러스 7 Y는 마이너스 X도 얘를 지나야 돼왜이이냐고 마이너스 3 넣어봐 4거든 아. <웃음> <웃음> 모자를 꾹눌러쓰 이유가 있구나 응. 왜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것 같아 왜 그래요? 나 이제 뭐라 사워 놓은 아 머리 안 지금 모자를 버려야 된다고 랬잖아 모자. 근데 뭐 쓰는 거야 이게? 원래 모자는 머리 안 감을 때막약야 선수는 <웃음> 다 모자 버려야 야구 선수, <다> <웃음> 선수 사는워안 하고 운동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일반인들 네, 네. 네. <웃음> <안> <웃음> 아 온라인보다 이게 더 재밌잖아. 온라인 네. 재밌는데. <웃음> 오프라인 더 재밌어요. <힘들다. 웃음> 오늘 나고 <오늘> 과정이 힘들 뿐이야.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할 건데? 누군 셀카 거 아니야? 내가 탈수있 야, 너 아직 탈 단냐? 가능 아니, 나 아빠 엄마 저화 받고 온 데라 못 타고 있었지. 그냥 바위. 야, 냥샤가. 내가 입으로또 안내하는 못하는. 내가 돌을. 그러니까. 똥파는 어쩔 거지 않어? 안 끊었다. 똥파는 생각하나? 아, 감데 아무리를 만들었다는 줄알았거 어떻게 된더라고 아무리 다른 게 완전 이렇게 다는거같거라그래고 싶다. 고 아니, 상가방. 어, 응? 몰라, 껍질 헤어 <웃음> 많이 헤어졌어. <웃음> 헤어어 어. 네? 헤어졌어. 헤어어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그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 2 0 0 0거 하는 고야여 야, 아, 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만기 여기, 여기, 여기, 여요 언제까지 여기, 만쓸여야야나 여기, 서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거 찐으로 슬픈 거 <웃음> <근데 내 학생이야>. <웃음> <웃음>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이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 아아 뭐, 뭐, 여 아 눈물 날것 같아 요번달 학습인 증 여학생 만한 명도 없으죠아아아에 시력이 아이들해야되는거예요 그럼 남학생 <웃음> 계속 진행 중이에요 거의 최선 혼자 부는데요 그러다가 아, <웃음> 며칠 전부터 이제 다른 남자들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음. 저는 그냥 성경에만 하시겠다른 것도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면 영상 찍어서 뭐 이런 거 해도 훌렁 들리겠다고 그럼 저걸로 학생인증만해서 보고 해주는 건가요? <목소리> 그냥, 그, 그냥 음, 영상 찍는 게 수학이어야 돼요? 방목이 네. 거기는 찍을 거 아니야 응? 노트를 찍지는 않을 거 아니야 <목소리> 뭘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공부하시라고 거기 뭐 그거 공부하면서 뭐 바리스타 될지 <목소리> 공부하지는 않을 거아닙니까 <목> 냉장 정리가 됐다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썼어요. 이거 뭐 문자 해석하니? 안 보여. 저안지못했이 <웃음> 아, 어. 자 유리함수는 아까 유리식인 거지. 다항함수 아니야. 네.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찾으라고 했어. 분 정말 뭐가 있어야 돼? x. 어 문자가 있어야 돼. 오늘 음, 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음. 네. 아니지? 네. 잘 보여? 안 아, 네. 얘가 화내서 그래. 음. 얘가 음. 화날 수도 이게 잘안 보여. 아까 저기지혜 음. 사람 회사에... 어디? 응. 음. 음. <목소리> 영상에 다 있겠지. 아, <웃음> 좋아요와 댓글 달라고 했지. 저도 최선은 혼자 달았어대기꾸기꾸도그대기꾸저 <웃음> <웃음> <웃음> 그, 네, 사실 댓글 몇 어, 네, 페이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나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라고! <웃음> <웃음> 아니, 제, 저 세븐틴 영상에서 좋아요 안 누르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난라이프트니까 누르라고. 싫어요. 라 라이프 도꼭 찍으니까 딱9 0필이요 싫어. 자, 이 봐. 보라고 보라고? 나 앉아서 진행할게 너희 체에도 있으니까 보여? 이거어뭐 고대 후형문자 해석하니? 함수는 아까 유리식인 거지 다항함수 아니야.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찾으라 그랬어. 그럼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x. 어 문자가 있어야 돼. 그럼 다 이거지. 이거지. 이 아니지? 네. 잘 보여? 얘가 화내서 그래. 얘가 화날 수록 이게 잘안 보여. <웃음> 영상에다 <웃음> 아 있겠지 아 그런데. 좋아요와 댓글 달라고 했지 다다 그것도 <웃음> 최선은 혼자 달았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그요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티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어 그래요 그래요 그 <웃음> <알람설정> <웃음> 이 봐! 보라고! 보라고, 나 앉아서 진행할게 너희 책에도 있으니까 보여? 잘안보이고하면 앞에 불을 좀끌게 보여? 제가 앉아서 진행할게요 대신 자 봅시다 여기 분모에 문자 있죠?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야? 유리함수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분수함수 맞죠? 분모에 문자 있으니까 유리함수 맞죠? 없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정의역구래서어 분모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 됐지? 야 그럼 얘는 물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거 유리함 줄까? 이거 약분되나? 아 그럼 이렇게 물어 미안 여기가 어 이거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게 다항함수일지 분수함수일지 얘기해주세요 얘는 누구랑 같아? x 플러스 1과 같긴 하지 근데 얘는 정의역의 x는 1이 아니야 그치? 얘하고 얘는 같은거야 다른거야? 달라 함수로선 달라 식으로선 같지만 다음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같, 방금 나왔네요 같은 함수가 아니죠 왜? 얘는 정의역이 1이 아니어야 되고, 얘는 모든 실수니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야. 원래 서로 같으려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 뭐부터 같아야 돼, 일단?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 대응관계가 같다 그랬죠. 이거는 약분이 되긴 하지만, 같지 않죠. 맞니? 웃기고 있네. 이건 같다. 분모가 0되지 않죠. 얘 모든 실수지, 정의역. 얘도 뭐야? 모든 실수지 그리고 약분이 가능해졌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같으면서 두 함수의 모습도 같지 그러니까 얘는 같은 함수고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지 오케이? 네.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뭐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 그냥 웃고만 있지 말고 다음 잘봐 이거였어 정의역 뭐, 점근선 뭐였어? 분모 0 만드는 거 X는 0또 전체 이거니까 그러니까 y는 0 맞지? 네. 그럼 정의역은 뭐야?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네.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k가 0보다 크면 1,3,4 분면이었지 k가 0보다 작으면 2,4,4 4 분면이었지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했지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직각상복 대칭이죠 그리고 1대 1, 어이필요없고요 필요없는게 아니라 좀 이따 얘기할게요 됐지? 요 둘은 일단 빼놓고 생각하세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려봐라. X축 X축 Y축 어디로? 요렇게지. 그럼 그려보려면 한 군데만 잡아서1 올라가. 1일 때 모이면 돼. 2 X축 Y축 요렇게지. 마이너스 1이면 뭐면 돼. 1 X축 Y축 이렇게지 마이너스 1일 때 뭐면 돼4 X축 Y축 이렇게지 1이면 뭐이면 돼 2분의 음. 1 그래프의 일부이다 다음에 대수관계를 나타내어라 잘봐 여기에 있는 C하고 D는 어쨌든 양수지 그 양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d가 c보다 크겠지. 그럼 얘네는 음수지.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숫자가 작지. 그러니까 a가 제일 작지. <웃음> 답이 뭐야? 앞 a, b, c, d네. 대쉬. 다음 장. 시시를 가지고 놀러 코스터 탔니? 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보라고. 시시 이번 필단 맞지? a a 가 여기 봐봐 봐봐 봐 이것 x 정근선. p. y 근선 q. 역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q가 아닌 모든 실수지. 자 그러면은 점, 대칭의 중심은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P Q지. 네.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 맞지? 그치 그럼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 장 계속하여 가합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 우리 정근선만 먼저 구합시다. x는 4, y는 3, k 값은? 이 정근선의 교점은? 4,3. 그럼 y는? x, 4 넣어서 3 나오려면? y는 마이너스 x, 4 넣어서 3 나오려면? 7. x 정근선은? Y 마이너스 1. 1. y 정근선은? A. 마이너스 2. k는? K. 에이구야. 아, 마이너스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 <웃음> 이거지. y는 x인데, 마이너스 1로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1로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오케이? 다음 장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이 상태로 봐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X점근선은 마이너스 C분의 D지 네. Y점근선은 이렇게 보라 그랬지 A분의 C 맞지 여기도 어디에도 K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안 나와있지 내가 줬지 X점근선은 어디다 대입해? 분자에 대입해 그리고 C도 나눠 다음 장 그럼 우리는 해봅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2를 줘. 2x 플러스 2가 얘가 되려면 뒤에 뭐 해둬야 돼? 1. 사랑해주는데 뒤에 거를 먼저 써. x 플러스 1분의1 더하기 얼마? 2. 그럼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2, k 값은 1이지. 근데 우리 요거 보고 얘기하자고.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2, k 값은 1인데 나눴으니까 그냥 1이지 다음 장 <웃음> X점근선은 2, 2. Y점근선은 1. <웃음> 1. 1 K값은 X점근선을 분자에 대입 얼마야? 3. 3을 1로 나누니까 3 가랍니 타입 X점근선은 분모 0만 들라고 이 똥꾸녀가 동그냥 분모를 0만들 분모 잠깐만 분모 분자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분모를 0만들라고 분모를 0만들려면 X 모여야 돼어 Y는 요 앞에 거 뭐라고 2 K값은 X점근선을 분자에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1 그걸 얘로 나누라고 마이너스 1 다음 장 얘가 어디를 지나 근데 점근선이 이거야 그럼 요것만 보고 내가 식을 만들 수 있지 요것만 보고 네. x 플러스 1분의 맞아? 그래야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니까 k 뒤에 붙는 게 뭐? 1얘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 네. 집어 넣느 3은 1분의 k 플러스 1 k는 얼마? 2 그렇지 2마1 1 됐슈? 네. 또봐 점근선이 나와있지 네. 요것만 갖고 만들자고 어떻게 되냐 X 네. 플러스 1 분의 네. K 마이너스 2가예지 네. 어디를 지나 네. 대입 1은 K 마이너스 2잖아 맞아? 네. K는 얼마야 3,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 통분해서 계산하세요.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a는 마이너스 2, b는 1, c도 1. 괜찮아 오늘 내가 한것좀 힘들면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남자애들 반에서 유리 함수부터 합니다 또 오세요 오기 전에 영상도 보고 또 오세요 또 듣고 또 영상 보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뭐야 수학 하지 수학하는 고렇게 반복이 끝납니다 수일수2 얘네는 겨울방에 보겠지? 요번 네. 겨울방학에 보고 그 다음 겨울방학에 뭐 볼까? 또 이거 본다? 네. 계속 본다 이거 어? 왜? 이건 어디에 나오니까? 어, 수능에 나오니까 자, 이 녀석이 역함수 구하기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미안 이게 정의역과 치역을 빼버리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지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하지 맞지? 는 계속 증가만 해 1대1 대응이야 그럼 역함수가 존재해 그리고 아까 y는 x축에 대해 대칭도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해 그럼 역함수를 만들어보자 우리. 겁나 신기할거야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역함수 만들어봐봐 x는 y p 분의 k 플러스 q, x q는 y p 분의 k, x q 분의 1은 k 분의 y p 맞니? k 곱해주면 y p는 x q 분의 k, y는 x q 분의 k 플러스 p 맞아? 음. 이랑 이랑 뭐만 달라? q랑 전분선만 바꿨잖아. 음. 음. 맞아? 그럼 점근선만 바꾸자고 우리는 <웃음> 아, 됐잖아요 그럼 봐봐 야 y는 x-4분의 1 플러스 5야 그럼 이게 역함선 뭐가 돼야 돼? y는 x-5분의 1 플러스 4 하면 되지 얘는 점근선이 x는 4고 y는 얼만데 오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야 되는데 x는 5고 y는 4여야 되니까 k값 변해 안 변해. 됐나? 문제로 가자 보자 여기서는 하는 방법을 요렇게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꾼다라고 알려줬는데 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우리 시험기간에 그렇게 외우고 지금은 얘 X정근선이 얼마야? 1. Y정근선은 얼마야? 2. K값은 X 이걸 여기다 대입하지 3. 3이지 그러면 이걸로 역함수를 만들어보면 X는 2라는 정근선을 가져야 되고 Y는 1이라는 정근선을 가져야 되며 K값은 그대로 3이잖아 그럼 Y는 X-2분의 3 플러스 1이지 이즘몇번에음 95번 몇 문제 줬지? 3문제 그렇지 그니까 주변에 친구들, 동생들 있으면 와보고 안 가라고 얘기를 해줘 여기 오늘 와서 지금 백문제 풀고 있어. 저 끝나면 뭐할것 같아? 내가? 그렇지. 여기 다 제가 얘기한 것들이니까 그냥 다 패스할게요. 대칭성과 영문입다다 다 제가 미리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잘 봐. 잘 봐. 이 녀석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어. y는 x에 대해 대칭.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녀석은 조금만 네. 더 들어가 봐봐. f에 f를 합성하면 i란 얘기야. 네. 그 말은 f랑 f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y는 x 축을 대칭해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대칭축 중에 y는 x가 있어야 돼. y는 x. 즉, x점근선과 y점근선이 동일해야 돼.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이게 x 점근선이 얼마야? 1 y 점근선이 얼마인데1 아니 얼마냐고 여기서 아, 네. 그 둘이 같아야 한다고 a는 1이라고 응. 이게 2015학년도에 유리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 수능 시험 범위에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동안 들어갔거든? 4개년인가 2018년까지 유리함수는 그전까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 지금도 들어가지 않아 수능이 근데 그 당시 내가 들어갈 때 2015학년도에 애들한테 유리함수에서는 100% 물을 수 있는게 F와 F를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됩니다. 즉 F가 자기 자신이 역함수와 동일한 함수다. 즉 자기 자신이 Y는 X축의 대칭인 함수다. 이거 유리함수에서 100% 물을 것이다 했어. 2015년 2016년 2017년에 다 나왔어. 100% 출제 불할수 밖에 없는 파트야.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존나 고민해야 되거든 다음 점 내가 구하라는 거다 나와있잖아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나는 뭐부터 구 거야? 점근선 X점근선 얼마야? Y점근선 얼마야? 그럼 정의역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가람스 타일 2번 X점근선 얼마야? Y 정근선은 얼마야? 2회. 그럼 정의역은 뭐야? X는? 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Y는 뭐가 아닌? 2회.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건 치역이다. 국력이 아니라.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 구할 수 있겠죠? K값까지 구하는데 뭐. 이런 문제 좋지. X 정근선이 얼마야? 2회. 1. Y 정근선은? 이것만 일단 갖고 풀어보자 그럼 2번 당연히 맞는 말이지 네. 1이아면 모든 수 맞는 말이지 네. 이건 필요 없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 맞지 네. 얘네들의 교점이 대칭의 중심 맞지 음. 그럼 안받도 되잖아 오케이? 이거는 문제를 푼 거야 답을 찾은 거야? 어. 공부는 해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돼 답을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왜 틀렸는지까지 가야 되는 게 공부지 난 답을 찾은 거야 이거는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후! 다음. 유리함수가 서로 겹치, 야, 평행이동해서 겹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K값. 이거 x 점근선은 1이지. 그걸 분사에 대입하지. 2지. 그걸 얘도 나눴으니까 K값 얼마야, 얘는? 2. 얘는 x 점근선이 얼마야? 1이지. 잘 보고 따라야 이 루틴을 알라고 x점근선을 분자에 대입한다고 분모 분자에 x가 다 있을 때그 x를 다시 요거로 나누라고 1이잖아 1로 나누면 얼마야 k는? 1, 1. x점근선이 1이야 얘를 대입해 얼만데? 마이너스 1 그걸 여기 는 1로 나누니까 얘는 k가 마이너스 1이지 음. 그럼 k가 1인 것 얘잖아 음. 세상 쉬워 할수 있어 다음 자 이건 k값 2, 2인 거 찾는 거지 이거 찾으면 되고 다음 개양자 그림을 보자 하늘을 찌르는 건 x 는이잖아 그치? 이게 x 정근선이야 x는 얼마? 1 y 정근선은 뭐야? 3 어디를 지나? 0,2를 지나지 맞아? 그럼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 x-1 분의 몰라 k 플러스 3은 응, 0인데 y인데 얘가 2,0을 지나 2는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3 K는 1 Y는 X 마이너스 1분의 1 X 마이너스 1분의 3X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다 풀었어? 아 질문 있어? 질문 없어? 아 낯다니 필요 없다고? 다음 짱! 유형 몇 가지 있니 이거? <웃음> 뭐? 괜찮아! 우릴 할수 있어! 아니요. 세계의 피구왕! 아니요. 동키 화이팅! <웃음> 자 x 정근선이 뭐야? 야, 자 봐봐! 역함수야! 대칭축만, 점근선만 바꿨다 그랬잖아 그치? 점근선만 바꿨다 그랬어 여기 있는 건 점근선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얘가 멀쩡하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멀쩡한 거 못해야 될거 아니야 얘 X점근선이 얼마야 Y점근선이 y 얼만데 아. K값 얼마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지 네. 그럼 마이너스 11이어야 돼 일로와 얘 X점근선이 뭐여야 돼 4여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네. Y점근선이 뭐여야 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네. 자 X점근선인 4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8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1이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F랑 G랑 합성했더니 아, X가 들어가서 X가 나왔어요 항등이 됐어요 즉 G는 F의 무슨 함수? 역함수예요 역함수 구해주세요 어 X점근선 얼만데? 1 Y점근선 얼만데? 3 K값 얼만데? 5 그럼 바꿔지잖아요. x점근선이 3, y점근선이 1. k값은 x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1이라고 써놔도 상관 없지. 응. <웃음> 7개 남은거지? 야 내가 힘들어 니네가 힘들어 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기 자신과 아이, 역함수가 같아 역함.. 아이.. 그 아이 아니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X정근선과 Y정근선이 같다고 X정근선이 얼마인데 Y정근선이 얼마야 문제에서 A잖아 문제에서 A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얼마야 너희는 뭐만 대답하면 돼 3. 그렇잖아 아, 어, 힘들어 안 힘들어요 <웃음> <웃음> 점 이것에 대해 대칭이야 대칭의 중심을 묻는 거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묻는 거야 네. 점근선의 교점, x점근선은 아. 2 y점근선은 3러니까 마이너스 2,3이겠지 <웃음> 자,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인 거지 네. 그러면 걔네가 이걸 지나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네. 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3이 나오려면 m은 예. 오 오 <웃음>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야 그럼 애는 오. 1 1 1 1 <웃음> 5 1 더하면 6 6 6미스백깃빨이네미펙백이이미스백 <웃음> 미스 알아들어? 미스어이미 <웃음> <웃음> 미스 생할때 이거 맞니? 네? 네? 미스 미스터 할때 이거 아니지? 어디서 그이요 아니 미스 할때 M I S S야? 네? 이 아니지. 그럼 미스 할때 뭐라고 쓰지? M 미스 미스터 할때 미스 미스터야? 네. MIS인가? 아닌데어나어 어. 어. 어. 그 미스를 영화로 뭐라고 할것 같아? 미스. 결혼 안한 여자 결혼미스 어. 그 불어에서는 결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미세스랑 미스잖아. 미스가 결혼 안한 여자, 미세스가 결혼한 여자. 미스터는 그냥 남자 네. 불어는 이게 무슈야 무슈 무슈, 무슈. 무슈? 무슈. 무슈? 마드모아젤 마담 오오 까만, 까만. 갑자기, 오 기억났어. 멋있어, 멋있어. 갑자기 기억났어 갑자기 기억났어 그래서, 그래서 마드 봉쥬 무슈 그러면은 굿모닝, 아, 봉쥬, 그러면 굿모닝 미스터 이거 봉쥬 마드모아젤 그러면 굿모닝 미스터 이게 이게 이게 굿시거든 아, 이게 이게 굿시야 <웃음> 주르가 이게 모닝이거든 근데 자 이거 봐봐 야 조용해봐 이게 뚜레주르야 뚜레주르의 주르가 오전이라고 매일 오전이란 뜻이야 이게 그걸 너희가 뚜레주르라고 하는거지 존나 유치하게 내가 갑자기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제2외 국어가 불어였어. 이유는 불어 선생님이 여자였어 불어랑, 불어랑 중국어를 중에 골라야 되는데 중국어 선생님은 남자였고, 불어 선생님이 여자였어. 그래서 불어를 골랐지. 남고인데. 그래서 남자애들 1000명 중에 불어가 900명이었고. 아, 여기 6까지 갑시다. 7부터.. 잠깐만 조용! 아이씨 <웃음> 7부터는.. 어.. 이제부터는 생각해야 돼 근데 너희는 상상은 못하니까 네어 <웃음> 6까지만 할게요 네 예스! 네 6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6값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네. 뭐라고 하시려고? 뭐라고 하 왜? 잘 나왔어? 기왕 써? 어? 잘 나왔거든요? 고고! 넌저 아직이에요 질문 <웃음> 없어? 네? 저 아직은 아직 다 풀지도 않았어요 <웃음> 아니 이거 고라예요 <웃음> 집중이야 아 <웃음> 어제 태풍